녹화 돌아가고 있는거 확인했고요 이건 참고로 녹방입니다 아프다아 이 더럽게 깜깜해 그런 신자인데 그게 통하겠냐? 유니크 플라즈마 피스톨도 울고 싶은데 그건 설라네 실거라서 안들려요 저거 피하네 아 깜깜해 괜히 그래픽을 울트라로 맞췄어 아... 뭐하냐, 이거들아 좀. 아, 차라리 병나 망나 계속 할걸, 쉬리타니이 없어 그래픽 울트라로 하지말고 그림자 때문에 너무 안 깜깜해 그리고 왜 프레임은 24로 안 나오냐 아 플라즈마 어 아, <웃음> 이거 이터널이 좀 버그 고쳐줘야 할 게임. 녹화 프로그램도 제대로 정식 시켜줬으면 좋겠어? 이거, 지금 참고로 지금 OBS로 찍고 있는데, 녹화가 안 돼서 전혀. 어머해, 좋게. 채용하지 말고 어떻게든 구워 먹어라. 아, 이게 말이 돼? 더블 슈트하는 못 막아. 이씨. 이왕에 질렀으면었죠 유튜브 월급 지른 건 알다시피 샤로 피규어에 질러버렸기 때문에 오해먼은 나중에 지르기로 하고, 아싸, 정통으로 아씨! 야씨먹힌다 뇌없는 것들아 씨를 지켜라 이 죽은 게임에 무슨 연이 있냐면은 그래도 할만하게 이것밖에 없어 다들 존마우이 조모 갤러리에서는 다 맨날 r t s 인더놈만 찾으니까 열받아 진짜 아니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방송하는 건아 하... 글쎄요 제가 취향 차이도 있구나면 아하 짜 자식아 먹혔네 씨. 뇌 없는 것들 때문에 뇌가 없는 것들이 많아 이 게임에 단점은 죄다 부모님을 가다 팔아먹어 다 패드립이냐고요? 여기는 아메리칸 놈들은 다욕 처먹어도 마땅한 쓰레기들 밖에 없어서 당당히 역해도 됩니다 짠피 한국어를 얘기하는데 한국어 들을 들을 사람 없을걸? 한국에는 없으니까 이 게임이 그리고 내가 유튜브가 존재감이 적다보니까 솔직히 이거 볼 사람 없을걸? 댓글도 안 써주고 좋아요도 안 눌러준 사람이 참 반인데 맨날더높더높 더 소리만 내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 r t s 더럽게 싫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높더높 더 플레이 제대로 한지이 없어요 근데 캠페인 도전 과제는 어떻게 깰냐면은 아싸. 그거 지투롭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트레이너. 왜냐고? 정말 지루하고 정말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 어. 진짜 지루해 죽어 사람이. 스타크래프트 플레이 경험자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진짜 사람이 못해요. 솔직히 워해머가 인기 없는 게 맨날 황제, 카오스. 뭐, 진짜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게. 사람은 이해를 도와줘야 하는데 이해를 돕지 않고 지드 언어만 이렇게 말하니까. 아하, 사회주의 같더라. 우리, 뭐, 해머 사람들은 자기만의 언어를 구사하니까 다, 다 뭐랄까, 신입을 잘안받아들이는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고, 세계관 설정 바꿔주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야, 이다바한거더라뭐해머 다 놈들아. 나같이 설정좀 바꾸고 황제 죽게 하고 그러면은 다 편안해진다니까 스타워즈를 봐봐 스타워즈 게임 설, 제다이 설정을 몇번이나 바꾼거야 그래도 인기가 많잖아 우리 워해머도 그렇게 변해야해 설정 막, 막 멋대로 바꾸고 아아 스토커 볼트 더럽게 아파 얘는 뭐야 제가 뭐해머장르를 말하면은 얘네는 진짜 PC게임이 꿈과 희망이 없어요 만약 이대로 자기만의 언어라든지 설정을 계속 보수하겠다면은 진짜 가망이 없어 내가 생각하기로는 설정만 계속 이렇게 고수하고 멋대로 유저들끼리 변경시키지 주 않는다면은 아마... 글쎄요... 올해 못 갈걸? 5,4년? 4,5년? 요즘 시대가 언젠데 낡은 것들 다 사라지는 시대야 왜뭐곧 사라져 이플라즈만 녀석은 뭐야 제차가서뭐 뭐야 방금 축 추... 울트라 마린봤는데 라이브로 찍지 말아야지 그냥 앞으로는 아씨 눈안 누난... 그림자 너무 많아 호호이 아, 스톰볼트로 못 공격하지. 우토 캐논을 들고지가 없어서 안 되고 이거. 그러니까 뭐라 말해야 할까나. 워 해머가 곧제가인턴을하면서 이거 만이지만 고야할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개선해 줘야 할 것이 얘는 뭐야 일단 개선해줘야 할 점이 유저들끼리의 제멋대로 설정을 만들어주거나 유저들만의 세계관을 형성시켜주는 걸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워해머가 예를 들어 황제가 죽은 뒤 어떻게 미래가 변했는가의 게임도 만들어주고 그런 설정도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리너 터트리는데 성공했는데 한명 놓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발 부탁이니까 아 우리나라에도 미니어처 팔지? 근데 너무 한정적이어서 이거 부서 힐링에리어란 말이야 이것들아 아 두 번째로 뭐냐면은아두 번째는 이거 뭐 해머 설정 제대로 정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나무이케에서 뭐 해머 인물이라든지 뭐 해머 설정 찾을만 대부분 다스케되어 있거나 삭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죄 없이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해하고 누가 봐 장난해 못대로 삭제하지 마 유저들 팍 몰라서 빠져나가는 원인이 그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무 위키라든지 위, 나무 위키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 대정신으로 하는 거야? 아흠흠흠 음, 음. 아무리 저작권 위반한다래도 극단고 알게 뭐야 유저들끼리 설정 새로 바꾸거나 포라운 뉴베가스 모드도 몇개 보다보면은 설정을 바꿔서 더 재밌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제발 설정 멋대로 쓰면 어디 뒀나? 그런거 두려워하지마 제발 내가 말하고싶은 그거예요 설정 멋대로 바꾸고 멋대로 스턴볼트에 대한 설정 카오스신이라는 설정 군단이라는 설정 챕터는 뭐야 진짜 준일되게 살면 안돼요 워해머는 워이머는 이제 비균일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워이머가 점점 인기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에드오려나 와다 아포카 색깔이... 쟤 어디 있어냐또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제발... 여... 뭐하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설에 대해서 아 이겼네 이건 나중에 말할게요 그냥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중도에 하, 중도에 낀것 같아서 제대로 전,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전 설정도 이제 맘대로 해주게 해주고 OMO 정보를 더 자세히 필요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저 자, 자세히 시켜주기 자세히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상자 더박하고 끝낼게요 녹방 다 뜯었네 이상한게 나왔네 하나 더뜯지면돼 그럼 방송 아니 녹화 방송 녹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빠이빠이